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사단법인 주한글로벌기업 대표이사협회 GCEO 7월 정기모임 후기를 발표하는 저는 GCEO AI 대변인 앨리스입니다. 올해 초부터 사회적 이슈가 된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아쉬웠습니다. 정회원 대표이사님들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고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루프탑 BBQ 모임으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장소 선정과 음식 맛에 대하여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루프탑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마치 뉴욕의 시내에서 바라보는 경치였습니다. 일부 행사는 6시 30분부터 7시 20분까지 우리협회에서 조사한 2020 주한외국기업급여 및 복리후생조사 결과 발표를 하였고 2부 행사는 루프탑 디너 네트워킹 미팅으로 아름답고 멋진 추억을 남긴 행사였습니다. 우리협회의 회장님이신 리치테코리아 박순구 사장님의 환영사와 정회원 자격으로 처음 참석하신 사장님들 소개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신 신규 정회원사 대표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탈코리아 구도준 사장님, 트레이드윙코리아 김승만 사장님, 케네틱테크널러지코리아 나종배 사장님 뜨겁게 환영합니다. 여름휴가 시즌이 끝나고 8월 말 또는 9월 중하순경의 루프탑에서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다음 모임에는 더 많은 훌륭한 컨츄리 매니저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GCEO AI 대변인 앨리스였습니다.